자 오늘은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해야 하는지 저희가 어 잠시 어 성경 공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어떤 그 교회 생활의 기본을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필기할 건잘 필기하시고 여러분 잘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정리하신 다음에 그대로 한번 교회에서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스크바의 부활 이야기를 부활 교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 어, 근처에서 100년 전에 세워진 어, 부활 교회를 공산 당원들이 폭파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폭파시켰습니다. 그런데 폭파시킨과 동시에 예배당이 있던 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맛이 있던지 나중에는 대주교가 그샘터에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어, 1990년대에 공산당이 무너졌죠. 그 무너진 다음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 물을 사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물값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부활교회를 재건하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샘터에서 나오는 물값으로 다른 지역에 흩어지고 무너졌던 성전들을 세웠습니다. 공산당은 교회를 파괴시켰지만 그곳에서 나온 샘터는 수백 교회를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샘터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청결한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마시는 샘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7과로 넘어왔죠. 여기에서는 성도, 성도의 영적인 가족인 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도의 교회 생활은 영석, 영적 성장의 터전이며 교제의 센터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아주 기초적인 걸 다루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이 제대로 정립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대략 한네 가지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먼저 볼까요 자 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곧 그리스도 예수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에서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뭐죠? 모임이죠 모임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어, 정말 건물화된 교회만 봐서 그러는데 사실은 두대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단위는 우리가 가정이라고도 하지요 교회는 절대로 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자, 자,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는 게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은 다한번 펴보십시오. 다 펴, 다한번 펴보시고, 펴셨으면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또 만물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는 도 교회의 뭐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는 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자, 3번 한번, 3번을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 한번 펴보세요. 자, 편질로, 편질로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와 각 성도는 몸과 각 부분의 관계가 있죠 자, 자 교회와 각 성도는 몸과 각 부분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그 몸의 몸으로 표현한 각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각 성도는 몸의 어떤 부분을 뜻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6, 16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위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 신앙 고백 이위에세워진거죠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것이죠. 교회는 신앙 고백이 위해 그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죠. 교회와 각성도는 몸과 부분의 관계가 있는 거요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인 거예요. 자 아셨죠? 교회는 절대로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임이고 교회는 또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민은 일 개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너무나 심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 2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봅시다 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도입을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는 그냥 어떤 사람 헌신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에 비유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 고린도우서 11장 2절 디모델전서 3장 15절을 여러분 다좀찾으면 찾으시고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자 먼저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있죠.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딱 써보세요. 두번째 고림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음. 여기까지 있는데 뭐죠? 그리스도의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죠 정결한 처녀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자 세번째 디모데인어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보면 교회를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뭐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두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세번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절대 건물을 지칭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모임을 지칭하고 했으며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교회가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건지 저희가 지금 다섯 가지를 볼 건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다 아세요. 교회는, 자,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첫 번째,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 예배하는 곳. 자, 두 번째,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죠? 선교. 선교. 음. 세 번째, 교회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교육. 교육. 네 번째,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섬김. 성김. 또,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예. 교제. 예.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예. 섬김과 교제하는 곳이 교회의 5대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 4절을 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곧이대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니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잘못된 영혼인데요.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절대 이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웃음> 예배 시간은 늦거나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정말 여러분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예배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건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전도 미 성교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가 우리가 물론 구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사장 23절에 보면, 찾,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의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교회는 교육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보아도 보아도 끝이 없죠. 교회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자, 네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가 제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자 다섯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어, 2장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 음식을, 음식을 먹고 교회는 고, 교제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교제해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전도 및 선교하는 곳이고 교회는 성경을 교육하는 곳이고 교회는 또한 성기는 곳이고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자 현대교회가 많이 커피숍도 있고 서점도 있고 한데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정말 교육과 전도와 선교와 섬김과 교제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교회의 본래 기능들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자 지금 다섯번째 보겠습니다. 다섯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원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배서서 4장 11절로 12절을 여러분 펴서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원전하게, 원전하게 하여 공세를 막련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오중지김이라고 하죠. 여기 목적이 뭐죠? 교회를 원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이 있는 거죠. 자 현대말로 보면은 사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개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분들은 굉장히 사도적 기질이 강하신 분들이죠. 다음에 선지자란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바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에요. 자기의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죠. 복음전도자는 이제 다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이, 이런 복음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 목사와 교사는 현, 현대계의 목사는 목사, 목사와, 목, 목사는 이 목자와 교사의 기능이 합쳐진 거예요. 목자는 굉장히 한 영원 한 영원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고, 교사는 티칭을 이렇게 잘 하는 분들이죠. 이런 모든, 이런 부류의 분들이 있어야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아멘.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디모드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오, 증인이오. 나타날 영광의 참여하 자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디모데서 3장 1장 펴셨죠. 오, 읽겠습니다. 미다이마리오 고사람이 그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지금 교회로온전하게 세우는 교회 직분으로는 뭐가 있죠? 장로 및 감독이 있죠. 이건 다교회로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어떤 지위 개념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가 타라가면서 이런 장로나 감독 직분이 굉장히 지위 개념이 되는데 아닙니다. 이건 섬기는 섬 영적인 권위자들이죠. 교회를 섬기는데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구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를 또 정중하고, 정중하고 일부러 은을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믿음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 집사라는 자요. 직분이 있죠. 자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그래서 아, 우리가 성경에서 발, 발견할 수 있는 직분들을 보면 사도, 선지자 복금진가자 목자와 교사가 있고, 다음에 감독 및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관. 이것은 교회를 원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지 지위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교회는 에그 외에 하나님께서 많이 또 세운 직분자들이 있죠. 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자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성도를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위하입니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죠 자, 다시 한번 이거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은 성도들을 뭐뭐 뭐 하기 위함?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배소서 1장 23절을 여러분 다 외워봅시다. 자, 예배소서 자, 예배 1장 23절을 다 펴세요. 다 펴시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 펴셨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세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만물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안 보고 에베소 1장 23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한번 예배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꼭 예배서 1장 23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절대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자라서 이렇게 교회 직분을 맡게 된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전심으로 전력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항상, 항상,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PT를 저희가 잊지 않고 꼭 보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지금 그 세상이 정말 우리, 우리 개인이 죄 짓기 너무 쉬운 세상이 됐죠. 죄 짓기를 너무 쉬운 세상이 돼가지고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게시름, 게시록에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뭐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자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했고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을 때그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을 때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고 있죠. 또 믿는다면 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없이 살고 있죠. 흉악한 마음들, 살인하는 마음들, 음행하는 마음들, 점치는 것들, 우상승배율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들 다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이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아래에 있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모두 죄와 세상과 막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잠시 기도를 하는데